쇼미 11때 체육, 아, 11 체육관 체육때한 벌스 평가 받고 싶습니다. 세터님 아 이거를 무반주로 하셨었나 봐요. 쇼미 11 일, 예선 1차 때 불렀던 벌스고요. 릴보이님께 15척 컷 당했으니 야 많이 들렸네제 <웃음> 랩에 대해서 자세하게 피드백 받고 싶고 어떤 점을 발전시켜야 할고 감사합니다. 근데 쇼미 더머니는 나도 가본 적이 없는데 내가 뭐 어떻게 그 It's my turn, set, turn, let's get it, l e t o 오 뭐야 오오 인트로 좋은데? 시그니처 사운드 좋아요 It's my turn, set, turn, let's get it, let's go It's my turn, set, turn, let's get it 이거, 또 이거, 이거 또 미쳤다 나... 여기서 찢었다고 생각해 나는 It's my turn, set, turn, let's get it, let's go 나는 그치 유튜브에서 또도는 아마초 이제 고기를 들어받는게 남은 건 추월 뜨기위에 바라깃지 저거라도 낙플로 하지만 나를 보는 이들이위에 달려왔어 나는 그치 유튜브에서 또도는 아마초 남은 건쫄되기 위에 바라키치 저버라나 플로, 하지만나 플로. 는이들을위지 달려왔어 난 달려왔어 소. 보라싱이와 소. 이제 신경 안써이이춰난달지왔어보라이제 신경 이제 고개를 들어봐 내게 남은 건졸뛰기 위해 바라 규치 좁아라도 납풀어 하지만 나를 보는 히들위에 달려왔어 나는 없어 오는 것도 이를 것도 애플라는무표이지 높이 보자 속도 우리 약효에도 떠나보고 랩잘 안다고 인사복도 오지나 감달아 복. 내 MBTI는 라이로 시작 내 양주가이 왜 나의 쿠압도마이 긴장한 나, 나 나의 일과는 항상 작업짜서고난 떡상 나한테 받아 놓아라 싸인 프레시한 10대 1픽에 랩할때나안 오지 피닉 제니카사들은 피치라피치면 맞았던 잠깐만 포스 업데이트 이렇게 잡아놓고 세상에알리고싶은내이름 setu 어랭 두콜 나갈 용기 있진 모든간에 뭐꺼리안 줘도 나가 고래 파이브에 포기엔 엘레버 라는 장래 희망 하나 땜에 학교 축제에서 붕붕 부르던 놈들 보리 약 퍼서래 빠는 종이순간을 <놀람> 항상 꿈꿔왔지 두 눈으로 확인해라 스크린 어머 유 때는 내가 열세 살 치킨 까 파는 마이 가지고 녹음했던 첫번째 곡 아주 구렸지만 지나가고 보니 참 좋은 추억이 되더라고 한 목에서 피나 노룩 녹음한 시간 별거 아겠지만 내겐 비싼 요즘 열심히 겠지언가구에서랩 이젠 레비 떨어져도 턴세더 듣고 싶으면 목걸이 요 나는 그저 유튜브에서 떠도는 아마추어 이제 고기를 들어보는 게 아, 나은 아마추기위바라겠지 오케이 자딱 나왔다 연기하세요 노래 랩할 때 연기력이 필요하다? 진짜로? 그... 나는 그저 유튜브에 떠도는 아마추어 슬프잖아 여기서 몰입하세요. 가사에 몰입해. 이게 뭐냐면 듣는 사람이 숨차. 듣는 사람이 숨 안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숨안찬척 해야 돼. 근데 숨이 찬데 어떻게 안찬척 해요? 숨이 안차야지 발성 연습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가사 하나하나에 연기를 들어가세요. 막 랩할땐 안오지 팬이 랩할땐 안오지 팬이 쟤네 가사 들은 백지 이거할때 진짜 여유롭게 랩하세요 듣는 사람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끔 음, 완전 구렸지만 지나가고 보니 참 좋은 추억이 됐더라고 여기서 랩 어떻게 했냐 뭐 어떻게 했는지 처음 들어봐서 기억이 안나지만 완전 구렸지만 지나가고 보니 참 좋은 추억이 됐더라고 이랬지만 이랬..다고 약간 이렇게 변하잖아요 중간에 그럼 중간에 이렇게 톤을 바꾸세요 완전 구렸지만 지나가고 보니 참 좋은 추억이 됐더라고 아유 이렇게 문화 어. 진짜 완전 구렸지만 지나가고 몰입 참 좋은 추억이 됐더라고. 이렇게 말하듯이. 몰입하세요. 대충 들어도 어떤 느낌인지 알도록. 완급조절이랑 조금 다른 느낌이겠는데, 어쨌든, 이거, 노래 쓰신 분은 무슨 노래인지, 알, 무슨 뜻인지 알 거야. 그런 것도 있고, 진짜 타이트하게 썼잖아요. 이렇게 타이트하게 랩을 뱉을 만한 스킬이 되는지 아직 모르겠거든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중간에 어느 정도, 그지 중간에 어느 정도 완급 조절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어... 완, 이게 너무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다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다따따따따따따따따다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그래야 가사가 뭔가 더잘 들어가고 음. 우리는 가사랑 같이 보고 있지만 그냥 노래 듣는 사람들은 가사 안 보고 그냥 으, 이것만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올려도 괜찮습니다 그런 음. 느낌쓰 음. 좀 완급 조절과 어느 정도 가사에 대한 몰입이 들어가면 더 좋겠다 음.